서버와 같으면 쫓아다닐텐데 내가 그래서 안가는거야 <웃음> 어? <웃음> 뭐라고? <웃음> 뭐라고요? 우린 호박 땅이다 아좀 귀엽지 않아요? 어난 아, 되게 귀여운데? <웃음> 저는 진짜 이 캐릭터 자체가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아마 엔드 컨텐츠 끝까지 즐길 것 같아요 엔딩을 이후로도 확실히 얘는 끝까지 나는 키울만 하거든요 청소자 근데 얼마나 걸리려나? 좀 걸리겠죠? <웃음> 좀 오래 걸리겠지? 개인적으로 제가 홀라를 해보면서 느낀 게나 바드를 하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홀라는 너무 좀 그래 홀리나이트 재미있을 줄알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하다보니까 확실히 바드는 그... 진짜 서포트를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홀라는 딜도 넣어야 되고 서포트 해야돼 확실히 서포트를 키우는 것 자체가 좀 고통이긴 하거든요 혼자 잘못 돌거든요 아무래도 공격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어면히 서폿이다 보니까 힘든데 저는 좀 다르게 느낀 게 아무래도 자기 아군 제가 언젠가는 레이드나 그런 걸뛸 거예요 중간에 또 서폿이라든가 그런 거에 낄 테고 서폿을 좀 알아야 좀내 이해를 할거 아니잖아요 아군의 스펙이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될거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홀나가 근데 제가 홀라를 해보면서 느낀 게 회복을 안못 시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막은 확실히 중간중간 해주는데 나는 솔직히 홀라보다는 바드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난 그랬어 물론 제가 잘안 해본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사실상 제가 정말 원하는 이상적인 서폿이 바드거든요 난 진짜 오로지 나는 서폿을 하고 싶은데 홀리나이트랑 뭔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홀라한테 솔직히 점핑권을 줘봤는데 그냥 그러니 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어 아 그냥 내가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는데 재미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배럭을 일단 배럭으로 키우긴 할 텐데 공략하는 거 찾아보니까 그 레벨 960? 60까지는 키워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야 들은 말로는 배럭으로 키울 거면 차라리 아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홀라를 키우긴 키워야 돼 가장 정의든 캐릭터요? mpc 말씀하신 거죠 제가 뭐 아직 깊게는 역시 깊게는 안 해봤지만은 실리안 아닐까 실리안? 고난을 이제 이겨내고 왕이 되기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아니까 실리안인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실리안? 음 실리안 귀엽죠 deep, dark fantasy. 그런 취향이군요 아냐 i l be right happy too 아 아닙니다 전파 해보신 적 있나요? 했습니다. 키레의 믿음 때 갈려나간 유저, 유저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리고 참고로 마비노기도 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메이플이요? 한달 했어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무슨 게임을 해왔는지. 마우스 키보드 잡기 전에 저는 패드부터 잡았던 사람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1부터 했던 사람이라서 메탈게 솔리드 1, 파이널 판타지, 크래쉬 밴드. 그러다가 이제 키보드 마우스 잡으면서 그때 했었던 게 던파랑 마비노기였었거든요. 갓, 어떻게 보면 갓. 같이 했나 덤파도 재밌었고 마비노기도 재밌었고 마비노기 같은 경우는 제가 베타부터 누나랑 같이 했거든요 계정 공유하면서 마비노기를 접은 게 아마 세공 때부터 내가 접었을 거야 10년 가까이 했지만은 세공은 진짜 어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아니 세공을 하는데 왜왜 왜 세공을 써야 그걸 아는 거야 진짜 <웃음>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번파 같은 경우도 귀검사 각성 나,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했거든요. 그때 하고 그다음에 키레미듬 터졌을 때 터져도 제가 그래도 조금 했거든요. 그래도 정이 있으니 그러다가 사람 다다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나도 그냥 떠나야지 해서 내가 그때 달려 나왔거든요. 메이플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같이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한달 하다가 해킹 당했어요. <웃음> 리니지도 해 보셨나요? 아, 저 바다 이야기 안 합니다. 아, 달라. 검은 사막이요? 검은 사막은 컴이 딸려서 못 했어요. 지금은 검은 사막 돌릴 수 최고 사양 돌리고도 남는데 그렇다고 하고 싶진 않아. 저는 의외로 아무튼 게임을 좀 많이 해 봤어요. 음. 뭐지? 아, 어. 어. 어어! 씨 잠깐만. 오, 오 씨. 아니야 지금 바나나 타운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음. 네. 척척하게 <웃음> 만들어졌지. 빛의 길을 따라 나를 찾아왔구나. 제라툴님. 느껴지는구나. 악의 기운이. 우야호. 아크는 정제되지 않은 태초의 힘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도 반대로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스타는 영원을 기획하는 신뢰의 아크 세상을 지켜낸 에스더의 의지가 당신을 선택했군요 잠들어 있는 여섯 개의 아크도 당신이라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도 모로코가 숨겨져 있다고? 아이고 그야 말이지 <웃음> 뭐 보이지가 않아. 어? 아, 아닌가? 아. 와, 그지 같네. 왜 여기다가 숨겨 놨어? That's quite big. impressive. 와, 이거 오래 걸리네. 어? <웃음> 아, 뭐야? 아니, 왜왜 죽는 거야, 왜? 아니, <웃음> 어?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웃음> 이럴 줄 알았으면 일줄안 푸는데 나는 풀고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 니, 니가 파네 뭔가 어? 아 드디어 드디어 전룡세를 배웠다 정말 길고 길었습니다 드디어 배웠어 전룡세를 이때일 노렸어 음. <목소리> 으 이거야 <웃음> 이거야 근데 이게 그 쿨타임만 좀 제대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 거지. 아, 보스가 되게 기대가 되네요. 진짜. 됐죠? 뭐야, 끝이야? 더 있을 것 같은데. 냄새 나는 벌 주지. 시크럽게말말말 가시단 말이다! 네놈 <놀람> <놀람> 더러운 대이라고 <놀람> <하! 야! 놀람> 어, 이건 또너것가그 역겨운 냄새만 아니었다면 못 알아볼 뻔했군 광기 군단장 코쿠세이트 <놀람> 아, 재수없게 웃는 건 음. 여전하군 <웃음> 시간이란 무서워, 그렇지 않아? <웃음> 그여주저 꼬맹이가 이렇게 볼품없이 늙어버릴 줄이야 <웃음> <웃음> 그러는 시간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하지만 너같이 불결한 재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순 없다 <웃음> 뭐 어떻게 싸우는 거야? 망할 여지적 꼬맹 사라지네. 수승님 괜찮아? 진저이, 저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네도 녀석의 뒤를 쫓아주게.